소위 말하는 명문대라는 곳에 유학까지 오곤 대기업에서 악랄총망받는 젊은이의 인생이 결국 주식이라는 것에 무너져버린다면 너무 큰 과장일까요? 일주일 뒤 이사갈 마음에 매일 들떠있는 와이프를 보는 요 며칠 동안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반대매매도 제때 나가지 못해 증권사에서 깡통 깨져라고 돈 메꾸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도 안되고 너무나 그 회사에 대한 증오감에 퇴근 후에 회사까지 찾아갔으나 회사는 미리 안았을까 조폭 같은 놈 4명을 회사 앞에 배치시켜놓았더군요.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지의 이성을 찾고 힘없이 집에 들어오는데 와이프는 여느 날처럼 미소로 반겨주는데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작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며 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삼겹살 먹는 날이래. 이러면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편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동네 삼겹살집에 가서 2인분 시켰습니다. 소주 한 병과 더불어 공기밥 두 개까지 시킨 게 2만 원이더군요. 아내는 오늘따라 고기가 맛있다며. 자기야 1인분만 더 먹어도 돼?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며칠 동안 나란 놈은 전세자금 포함하여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렸는데 삼겹살 1인분 더 먹겠다고 눈치 보는 아내를 보니 눈시울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했습니다. 3만 원도 안 되는 걸. 눈물이 나, 목이 메이는 걸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할 때를 빼곤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기참하네요. 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걸다 버리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그네입니다제발먼 훗날엔 이 일주일 동안 겪었던 악몽이 인생 전체가 아닌 스쳐가는 에피소드이길 간절히 빕니다. 주식으로 너무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신 주주님들 님들의 마음 또한 저 마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요? 내일은 아내에게 말하려고요. 정말 아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해줄 겁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원룸 월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아내에게도 죄스럽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이렇게 죽이도록 미워져 보기는 처음이네요. 한 젊은 청년의 넋둘이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PS 미소 쓰지 말자 빛내서 하지 말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지 말자. 위에 철책을 세워두고 열심히 공부 중. 퇴근합니다. 수고!